아니, 근데 애들 웃긴 게, 지네들 놀때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여기 다세 마리 올라와서 논다는 거야. 꾸지, 꾸지. 야, 우리 꾸스 터서 너무 귀여워. <웃음> 어, 기분 좋아 우리 꽁찌 아이 기분 좋아 오늘 꿍찌 웃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아요 아아품도했어요 아우 기분 좋아요 기분이 왜 좋을까 우리 꽁찌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기분 한번... 기분 좋은데 발한 번만 만져보는 거안 돼? 기분 좋을 때발한 번만 만져보는 거안 돼? 아빠 nope. 아 아빠 빠른? 아 아빠 그럼 다, 다리는? 다리는 돼? 아, 다리도 안 되는구나. 그럼 너는 어디를 만지면 만져도 돼? 머리, 머리, 머리는 만져도 되겠네? 어, 거기 간지러? 내가 긁어줄게. 시원하지? 시원한가 봐. 아, 아니야? 아니이 긁어도 긁어... 얘가 아까 긁어서 긁어준 거야. 시원하지? 그치?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해. 근데 이렇게 긁다가 아래 만지면 은 화르네. 어. 되게 되게 애매모호한 약간 종이장 같은 차이랄까? <웃음> 기분 좋아. 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만지다가? 여기 이렇게 딱가슴파을 음.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목을 만드는 것도 싫어해. 되게 종이장 같은 차이야. 어,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여기 만져줘? 여기를 만드는 건또 좋아. 봐봐, 기분 좋은 거 보여? 뭐지? 뭐지? 기분이? 아이, 좋아요. 기분이 아유 기분이 좋아지네 아유 노곤노곤해지고 여기 만져주니까 기분이 노곤노곤하고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엄마가 뒷발을 만져요 기분이 나빠지지?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다 만져 <웃음> 아 잔말 말고 여기다 만져? 야 내가 네 시종이야? 응? 어? 네가 원하는 것만 해주게 나도 네 이러면 이제 많은 감정들이 와, 왔다 갔다 하지 이제 여기를 만져줘서 기분은 좋지만 내 발을 만지니 기분이 좀 나쁘고 알자 <웃음> <웃음> <웃음> 알자 알자 알자 아 나도 네 발냄새 좀맞자아 진짜 알자 여기 만져주고 만져주고 있잖아 뭉치가 그 허락한 그 곳이 있어 거기만 만져. 허락하지 않은 곳을 만지면 굉장히 화를 내는 편이에요. 지금도 약간 살짝 뭔가 내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살살살. 아우 굉장히 까탈스럽네요, 손님. 손님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서 까탈이세요? 까탈레나예요? 까탈레나.